<웃음> 코그리티치 전도사 우리 황청풍 사장님, 아자 아자 잘하세요. 네, 직업은 네글 쓰고요, 강의하는 사람이에요. 네. 아 그러시구나. 예. 아, 네, 제가 유명한 전직 교수. 예 전직 교수님이시고 <웃음> 예, 유명한 분이라고 소개받았어요. 뭐 유명 <웃음> 그렇게 불러주세요. 네, 코미디 작 코미디 같은 것도 많이 쓰시는 작가. 작가. 예, 그렇죠. 제가 제 네. 학생 때부터 작가가 됐었는데. 아. 아, 그때 당시 살짝 요새라고 아. 개그 프로그램이라는 거 처음 썼어요. 그게 지금도 무려 45년 전이에요. 아주 오래 전에 제가 학생 때 아. 쓰기 시작해가지고. 뭐 지금까지 코미디 작가로 불리고 있죠. 아. 그래가지고 많이 쓴건 유머 1번지. 아. 지금 개그 콘서트 직전 프로그램. 아. 네, 그거를 제가 했었어요. 아, 그러셨구나. 뭐 유머 1번지 이런 거 저희가 잘 알죠. 음. 예. 그 저, 저희도 보고 잘하는 세대라. 음. <웃음> 그러셨구나. 그러면, 그, 혹시 본인이 코고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를 알고 계셨었어요? 아, 이제 본인은, 본인 코, 그, 그, 그 소리를 듣겠습니까? 못 듣죠.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줘서 들었는데, 어느 날, 그 심하다는 걸 알고, 음. 아이고 무슨 저기, 엠티가 있다. 음. 그러면 이제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저기 또 어쨌거나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딴 데서 설령 혼자 잔다고 그러더라도 옆에 누구 이렇게 방해되지 않을까 아 심했던가 봐요 한 번은 저 전우성 씨하고 낮에 낮술을 가볍게 한 잔씩 하고 여름에 그 졸려가지고 잠깐 의자에서 자는데 그때도 그렇게 심하게 골았나 봐요 이렇게 골다가 잠깐 깨보니까 그 방에서 나가고 없더라고 사무실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왜 아까 그렇게 나가냐 고 그랬더니 그냥 얼굴을 쫙 찌푸리면서 아이고 그 순간을 못 참아서 그렇게 코를 고냐고 막 그렇게 저한테 타박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분이 <웃음> 뭐편했죠 그러면 그코 고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끄럽다라고 하는 거 말고. 그 어떤 뭐 주간 졸림증이나 뭐 다른 어떤 코구리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불편함을. 아, 심했었죠. 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막 졸려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간밤에 좀 편안한 숙면을 못 취했던 날이었겠죠. 특히 또 그런 날. 막 졸리고 막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겠다 싶어가지고 학교 수업이 늦더라도 차라리 그냥 내가 갖기래서 세워놓고 자자 이게 지각보다는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심했죠. 그러면은 이제 그 정도 심하셨으면 코어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 많이 아마 찾아보시기도 하고 아마 진단도. 받아, 받아보시고 뭐 많은 노력했죠. 예전에 어렸을 때뭐 시골에서 아저씨들이 나이 들면 이렇게 코를 많이 골고 술이라도 한 잔씩 들고 나면 코를 심하게 골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른들은 뭐다 그렇게 코나, 코를 보나 보다. 그리고 우리가 뭐그 사람들한테 야단치지 못하듯이 내가 나중에 자라서 코를 골더라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는 데 그게 아닌 거예요. 뭐 직접적으로 친한 사람은 나한테 막그 골에 대해서 많은 막그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도 피곤하고 뭐 그래서 많은 노력했죠. 그 노력 중에는 편도선을 잘라 내는 수술을 받았고요. 그런데 그게 그야말로 일시적이더라고요. 편도선이 뭐 결국은 잘하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또 잘한다고는 그러는데 어렵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게 얼마 안 가서 또 원위치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거기다가 또 충동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충농증 수술을 받았죠. 음. 아이고두 번이나 몰랐으니까 그렇지. 그 저, 알았더라면 그 수술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좀그두 가지 거를 이겨냈었으면 싶더라고요. 음. 아, 그렇게 그 수술 자체가 막 전신 마취 해가지고 음. 뭐몇날 며칠 막 들어 누워있어야 되는 그런 간단한 수술이 아니더라고요. 음. 코걸이 때문에 그런 거죠. 음.